자, 지금 띠가 네, 저를 처음에 데려온 데는 안방비치 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안방비치 몇번 와봤고 이제 띠랑은 거의 이제 친구니까 그래서 띠가 또 호이안 전문이거든요 네 집이 호이안이라 자 안방비치 왔는데 자기가 네저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로 왔습니다 아그 아, 호이안에 또 제일 유명한 비치가 안방비치죠 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네 바닷가는 뭐 모두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좋네요 네, 안방비치는 보시면 이렇게 빛이 앞쪽에 있는 이런 식당들도 있지만 네, 여기는 좀 가격대가 좀 나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이 안방비치 쪽에 네, 제가 자주 가는 그 괜찮은 식당들은 저기 저 전동차 저 전기차 저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서 들어가는 그 골목이 있어요 네. 그쪽 가면은 저는 괜찮은 데가 꽤있더라고요어 여기 뭐 이렇게 해산물 전시도 해 놓고 음 이런 골목으로들 다 들어가는구나 혹시 이거 띠 가족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네. 어. 이야 뭐 그림은 끝내주네요 자, 지금 띠가 알아서 데려온다니까 뭐 믿을만 하겠죠 호해안에서만 40년을 살았대요 가족들도 있고. <웃음> 아, 이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 호호택시 기사랑 다니면 이런 게 너무 편해요. 그러니까 알아서 진짜 자기네들이 맛집 데려가고 하니까. 네, 그것도 막안 알려진 그런 맛집들 있잖아요. 뭐 여행객들, 단체 여행객들 막 무지하게 막 많이 오는 그런 데 말고 진짜로 네이 이 우리 네, 호호택시 기사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, 뭐, 이런데 오죠. 야, 이렇게 테이블까지도 만들어주고, 진짜 친절하네요. 땡큐띠! <웃음> 아. 음. 야. 그림 진짜 좋네요. 여기 앉아서. 아, 세상에. 와. 지금 우리가 이런 바다를 쳐다보면서 밥을 먹는 거야. 와. 자, 여기 안방 빛이에요. 아, 진짜 예쁘네요. 참, 아, 참, 아일랜드. 아, 저기가 참 아일랜드래요. 참섬. 아, 호안에서저 참섬도 갈수 있어요. 저는 갈 거거든요. 네, 저 기대해 주시고요. 가서 또 무지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. 네, 저기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호핑투어로 가요. 호핑투어로 저기 가서 이제 그왜 물, 물 속에 뭐 물안경 끼고 안에 물고기 보고 뭐 이런 것만 하고 끝나고 참섬 자체는 뭐 그냥 들어가서 즐기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, 베트남 사람들도 뭐, 저 참섬, 뭐, 그냥, 그냥 뭐, 그냥 시골이야, 뭐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왜, 관광객인 우리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보려고요. 네. 아, 진짜 좋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들하고 산 보이시죠? 저희가 이제 다낭이고요. 네.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지금, 어, 우리 띠가 네, 주문해 준첫 번째 음식인데요. 저는 모르니까 띠한테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. 했더니 이게 조개 음식인가 봐요. 네, 이런 거 베트남 사람들 먹는 거 많이 봤는데 저는 처음 먹어 봐요. 네. 아, 뗀나지? 찝찝. 아, 찝찝이래요. 네. 찝찝이라고 주문하면 되는데 바우이요 about? 바운이. Uh... 아, 이게 얼마인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Yeah, 이거 뭐 가격 정보가 또 제일 중요하죠, 우리는. 그죠? 네. 아이띵. AT 아 이게 오 양이 꽤 되거든요 이게 지금 8만동 이래요 와 그저 조개만 제가 보기에는 한 250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까먹으면서 받아보면서 네 까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아 맛있게 먹도록 하죠 Thank you t very good 자또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t 가 시켜준 이거 이거 땡나지 네요, 이름이 네이 네요 네요 이름이 네요, 네요 쌤쌤. 쌤쌤 아 예. 이것도 대충 한 8만동 정도 하고요 4천원 정도 한대요 네. 어, 여기 식당이 너무 괜찮은데요 네. 너무 괜찮은데요 진짜 가격도 좋고 아 나중에 혹시 호이안 가시면은 네, 우리 여기 이 친구 이름이 띠거든요 네. 띠, 띠니까는 네, 이 친구가 알아서 이거 지금 네,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보여주고 여기 식당 레스토랑 코고 하면은 띠가 여기를딱 데리고 올 거예요 오케이 커스터 머일 브레인 오케이 네자 아무튼 와 이런 또 바다 음식은 또 바닷가에서 먹어야 또 제맛이죠 근데 대부분 바닷가 앞에는 진짜 드럽게 비싼데 어, 이 집은 비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.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집 음식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지금 또 시키는 와중에 또 여기 나왔는데 이거 네임? 땡나지? 묵? 묵? 예스. 아 오징어를 묵이라고 하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바우니 100. Uh, yeah. 아 이거는 10만동이래요 아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인가봐요 이거 어떻게 먹지? 유잇? 유잇? 유잇? e 어아 그래서 오징어를 어. yeah.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okay. this? Yeah. This? maybe no? Yeah, yeah. 음. 자 yeah. 요거 네 yeah. 뉴욕맘하고 뭐 새콤, 새콤달콤소스 섞은거 찍어서 그 다음에 yeah. 네 저것도 역시 okay. 찍어서 소스에 아 애플미트 인데 저거 애플미트를 먼저 먹고 그리고 오징어 다리를 먼저 먹고 몸통을 먼저 먹어도 되겠죠 음. 응원? 응원~~ 응원. <웃음> <웃음> 맛있대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아 똑같네 네. 와 여기 진짜 제가 지금 베트남 와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 역시 이게 나이를 그냥 먹은게 아니에요 그죠네 꾸요보다는 어어저주는거예요 아, 지금 네, 이렇게 꾸요보다는 오래 살아서 네, 밥을 먹어도 몇천 끼를 더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력자야 음식 경력자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도 방법도 알고 네, 신기한 것도 이렇게 많이 시켜보죠 뭐단항에 오래 계신 분들이 뭐 별로 안 신기하겠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전에 네. 맨날 쌀국수만 먹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 먹으면 질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와 이거 먹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겠다 오징어까지 자 신나게 먹고 또 네번째 음식을 또 시켜줬어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어, 여기가 이 집이 양이 진짜 많네요 경치도 좋고 이거는 제가 매일마다 밤마다 먹었던건데 저 많이 먹었다고 해 했는데 이걸 또 시켜줬네 <웃음> 하긴 뭐 오늘이 띠랑은 전날이니까요 네 이게 미... 미 싸우 하이산? 미 싸우 하이산 이래요 네 미는 면이고 싸우는 뭔지 모르겠고 하이산은 해산이잖아요 해산물 그러니까 해산물 볶음면이에요 네, 우리나라 라면이랑 비슷한 거 네. 역시 먹고 보도록 가지요.